진실로 다금을실천에 옮기세요 라는 말인데 이거를 더 줄여서 말하면 진실로 수행하세요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네, 그, 그거 맞는데 한마음 선언에서 우리 큰스님의 이 practice, put, your practice into, uh, put your practice into practice라는 표현의 실참이라는 그, 그 번역어로 해요. 한마음과학원 번역. 팀에서 그때 그런 얘기 진짜로 실천수행해라. 그렇게 실천수행하세요. 실천수행. 예. 하세요. 예, 음. 수천수행, 예. 네, 알겠습니다. You all have this ability, so this is where you need to focus your attention. 여러분 모두가 이 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여기에 주의를 집중해야 합니다. Don't get lost in other people's theories. 다른 사람들의 이론에서 길을 잃지 마세요. Those are useless to you. 그것들은 여러분에게 쓸모가 없습니다. If you aren't working at putting this ability into practice, then when you desperately need this clear spring water, You won't be able to take and take even a sip. 이 능력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 맑은 샘물이 절실히 필요할 때한 모금도 마실 수도 없을 것입니다. Even though your body is withered and exhausted, you won't be able to refill your energy. 몸이 시들고 지쳐도 기력을 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 so 여러분은 그걸 알아야 해요. 모든 내 건강 문제를 포함하여 모든 것이 한 마음에서 발생하므로 한 마음 안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If I realize that me and my true self aren't separate, then I can do a good job of running events. 나와 내 진아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걸 깨달으면 심부름을 잘할 수 있습니다. Even just this thought. 이 생각만으로도 몸에 기운이 흐르고 병이 저절로 사라집니다 이생각은 당신의 근본 자리에 맡기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해야 되죠아예 음. 빠뜨렸네. Further, when you practice like this, all of the different lives that make up a disease become one with you. 또한 이렇게 수행하면 질병을 구성하는 모든 다른 생명이 여러분과 하나가 됩니다. It becomes myself. 각각은 나 자신이 됩니다. These countless forms of myself won't hurt myself. 이 수많은 나 자신의 형태는 나 자신을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w o u l fingers on the same hand hurt each other? 같은 손의 손가락이 서로 해칠까요? No. 아니요. As long as you are still controlled by karmic consciousnesses, you can take even one step forward. 여전히 업식에 통제되는 한, 여러분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No matter how far you run away, they will still haunt you like a demon. 아무리 멀리 도망쳐도 그들은 여전히 악마처럼 여러분을 괴롭힐 것입니다. Even after you leave this life and are later reborn, you will still end up at the state that represents the level of your thoughts. and behaviors during your past life. 여러분이 이 생을 떠나 나중에 다시 태어난 후에도 여러분은 여전히 전생 동안의 여러분의 언행의 수준을 대표하는 상태에 있게 될 것입니다. Thus you have to raise your level and the way to do this Is by continuously entrusting every single thing to your foundation. 그러므로 여러분의 차원을 높여야 하는데 그 방법을 계속해서 뭐, 어, 그 방법은 계속해서 모든 것을 여러분의 근본 자리에 맡기는 것입니다. Have faith that all things are being done by your foundation. Entrusted with everything. And so free yourself. 여러분의 근본 자리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음을 갖고 모든 것을 맡기고 자유로워지십시오. Although it may seem like you are completely free from those consciousnesses, if even a little residue of them remains, the idea of me. w still remain 여러분이 그러한 의식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나다 하는 생각은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므로 여러분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this means that after that if it looks like the path you need to take cross is a river you will be scared that the water is too deep or too fast so and so won't be able to get cross get across it 이것은 죽은 후에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 강 강을, 강을 건너는 것처럼 보이면 물 물이 너무 깊거나 너무 빨라서 건너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if your spirit tries instead to wait for a boat to take it to the other side, it could easily waste 500 lifetimes or more waiting for something to show up. Hmm. 대신에 여러분의 영혼이 배를 타고 반대편으로 갈 때까지 기다리려고 한다면 뭔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500년 이상의 생애를 쉽게 낭비할 수 있습니다. So you have to completely let go. 그래서 완전히 여러분 을 완전히 놓아줘야 합니다. In b u There is a mantra that says, "Let's cross the hills and there, on the other side of the river, let's meet." There, on the other side of this, we can find the vast eternal light. 1교에는 그런 만트라가 있습니다. 언덕을 넘어 강 건너편에서 만나자. 저기 저편에서 방대하고 영원한 빛을 찾을 수 있다. This the meaning of the Sanskrit verse. 이거, g a 가 t 파라 같 t 파라삼 이렇게 읽나어디 e p a r 그렇게 그냥 읽어야 되 n n o t what is, i 아제 아 n n o t 라 t is, Ah, this is h e Sanskrit version o a j a a j a b a r a s a r a a j a b o d h i s a b a h a a If you want to be able to cross over those hills and rivers and experience this light, Then you need to input the thought that everything, all matter and energy, and every single form of life is not separate from myself. So, what is the energy of the body? The body is the energy f t e o 결계가 나 나뉘어져 있지 않다. 이 몸을 구성하는 생명들은 나와 별... 아니다. 별개가 아니다. 저... 가 아니다. 음. 지금 아직 그 독수리님이 안 읽었는데 것은... 거기 인용구 안에 있는 것까지 해석을 하는 중이죠. 네. 그래서 이어서 네. 모든 것을 한번. 해. 모든 것이 나와 연결되어 있고 따로 존재하는 것은 없, 없다. 라는 생각. 라는 생각을, 나는 생각을 음. 입력. 라는 생각을 음. 입력할 음. 필요가 있다. 있습니다. 저. Mm. 에. So, yeah. yeah. yeah. None of the lives that make up this body are separate from me. Everything is connected with me. Nothing exists apart. 네. I have told you this many times in the past. Because this is so important for you to understand. 이것은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과거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Nothing is separate from anything else. So, if you take one thing by itself, you can see its a true identity. 어떤 것도 다른 것과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만을 단독으로 취하면 그 진정한 정체성을 볼수 없습니다 음, If you deeply understand this, you will know what it meant by Dreaming is being awake and being awake is dreaming 음, 이것을 깊이 이해한다면 음, 이 뜻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꿈꾸는 것은 깨어있는 것이고 깨어있는 것은 꿈꾸는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깨어있으면 꿈에서 깨어있고 죽은 후에도 깨어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 일념으로 두려운 강과 끝없이 펼쳐진 들판도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you may be confronted by mountains so high you can't across them or plains that never come to an end a river so deep and fast you uh, they would drown anyone or wall of fire that threaten to burn you to ash 여러분은 너무 높아서 건널 수 없는 산 결코 끝나지 않는 평원, 사람을 익사시킬 정도로 깊고 빠른 강 또는 여러분을 불태워서 죄로 만들겠다고 위협하는 불의 벽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Yet with a single thought, these will all disappear 그러나 일념으로 이것들은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한 음, 하나의 생각, 한 생각으로 이것들은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음. However, if you haven't been completely letting go of your fixed ideas, then although you may be able to get past some of these obstacles, you may find yourself blocked by others. 하지만 고정된 생각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 못 못했다면. 이러한 장애물 중 일부는 극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에 의해 막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장애물에 의해 그렇죠. 다른, 다른 장애물에 의해 막히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For example, you may get past the mountains. Only to find yourself waiting for a boat that will never come. 예를 들어 여러분은 산을 넘었지만 결코 오지 않을 배를 기다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 이죠? 네, 이것도 적지 않게 긴 분량이긴 한데요. 음. 또한번 번역을, 아 저, 요약을 해보면 어, 다른 사람들이, 남들이 주장하는 이론들이 많이 있죠. 그 이론들을 빠지지 말아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오, 오직 자신의 내면으로 집중을 해라. 바깥으로 끄달리지 말고 안으로 집중해라. 그리고 이거를 실천하지 않으면, 실참하지 않으면 건강도, 뭐, 내 우외환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것들도 다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와 참나가 거짓 나와 참나 이렇게 굳이 구분을 할 수는 있으나 음, 중생심과 도심이라고 그 도가 쪽에서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나와 참나가 하나라는 거를 알고 그거를 그냥 아는 것 뿐만 아니라 믿고 믿고 계속 전진하는 거죠. 나가면은 그러한 내 건강을 해치는 그런 그 것들도 어, 나에게 닥치는 내후외환 뭐 이런 것들도 막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가장 시, 출발점은 역시 자기 자신이니까 그한 마음 한 생각으로 자기의 병을 일단 우선 어, 잡을 수 있다 막을 수 있다 이런 점이 죠그 뒤에 122쪽으로 가면 사실상 우리 안에서 병을 일으키는 각종 병균, 뭐 바이러스 이런 것들도 따지고 보면 다 나와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그거와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 그게 해가 되지 않는다는 이 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손가락들, 다섯, 열 개의 손가락들이 서로 해치지 않는 것처럼 그 병균이 나를 해치지 못한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강도하지만 이번 생에 우리 안에 업식을 녹여서 우리의 차원을 높이지 않으면 다음 생에도 휘둘리게 된다. 끄달리게 된다. 그런데 그 차원을 높이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근본자리에 모는 걸 되맡기는 것이다. 모든 게 사실은 거기서부터 나온 거고, 거기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거기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 네. 그래서, 선이든, 악이든, 병이든, 건강이든 다그 안에서 돌아간다라는 얘기이기도 해요. 다하나 없고 그래서, 이 업식은 사실상,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그, 어떤, 그, 대행 스님, 스님의 강한 대비심, 자비심을 느끼게 되는데 그 이해를 해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없이 참 완전히 떼기가 힘들다. 찌꺼기가 남는다. 매지주 라는 표현이 있죠. 이 찌꺼기. 끈적끈적한 이 찌꺼기가 남는다. 그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대로 어 사람들은 강을 건너지 못한다. 강을 건너야지 이제 전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진하지 못하고 배를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앞에 엄청나게 그 깊고 어, 넓은 강이 있다고 생각해서 배를 타야지 건너, 건널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 강을 건너지 못하고. 그걸 500생이 날 기다린다 라는 표현을 했어요. 500 lifetimes 라는 500생을 거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똑같이. 겪으면서. 그래서 이제 그 불교에 아까 얘기했던 아제아제 바라제, 아제, 뭐 바라승아제, 뭐 이런 거 있죠. 보디사바하까지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 격려하고 독려하는 그런 주문이죠. 만트라. 그 사람들을 전진하게 하기 위한 주문 같은 건데. 기독교에도 찬송가에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대행신님이 법문하실 때이 얘기를 하셨어요. 어 기독교에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런 말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어 웃기도 하고 또 뭐랄까 어떤 소통감도 느끼고 종교의 어떤 그 장벽이 허물어진 것도 느꼈었는데 아무튼 요단강이든 뭐 아무튼 무슨 강이든 강을 건너서 우리가 빛을 만나려면 모든 물질과 에너지, 모든 생명이 나와 둘 아니하다라는 깊은 한 생각을 해야 되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A single thought, one thought, a single thought부터 강조를 했죠. 이한 생각을 하지 못하면 자꾸 넘어설 수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그동안 수없이 말해왔지만 또 말할 수밖에 없다. 없는 게 바로 그 모든 게 하나도 서로 떨어져서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다 라는 거예요. 실제로 아무것도 서로 떨어져서 있는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꿈도 생시도 하나다 라는 거잖아요. 꿈꾸는 거는? 깨어 있는 거, 마찬가지고, 어, 깨어 있는 게또 꿈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얘기는, 지금, 만약에 살아있는 지금 우리가 깨어 있다면, 그니까, 깨어, 지금 이제 이렇게 생시에, 에눈 예, 뜨고, 이제 귀, 귀도 이렇게 듣고 하면은, 깨어 있다면, 꿈속에도 깨어 있을 것이고, 또, 응, 예, 죽어서도 깨어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 반대로 얘기하면 만약에 살아서 깨치지 못했다면 죽어서도 깨치지 못했다. 살아서 열반하지 못하면 죽어도 열반하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이죠. 그래서 마지막 문단에서 눈을 뜨고 귀가 트이려면 눈을 뜨고 귀가 트이려면 그리고 높은 산이나 깊은 강 이게 이제 그 제대로 우리가 눈이 눈을 뜨고 귀가 트이게 되면 아무리 높고 아무리 높은 산이든 아무리 깊은 강이든 음, 아무리 뜨거운 불벽이든 서요. 여기 아까 음, 뭐라 그랬죠? The wall of fire라고 했나요? That just to burn you to ash. 그 불벽, 그 뜨거운 불벽도 다 사라지게 돼 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자꾸자꾸 걸리게 되는 부분인데 이 고정관념 그러니까 높은 산을 우리가 에베레스 트 넘지 못하고 깊은 강 건너지 못하고 이 뜨거운 불벽도 넘을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버리지 않으면 이 장애물을 다 넘지 못할 거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고정, 고정관념에서 나와야지 이제 이거를 헤쳐 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그거를 completely 아주 온전히 다그 넘지 못하면 걸리게 돼 있다. 그래서 간신히 어떻게 어떻게 갖고 아주 높고 험한 산맥은 넘었지만 깊은 강물 앞에서 배를 기다리고 서있게 된다라는 이게 마지막 그 표현이 있는데 이게 바로 r e s 라고 하는. 찌꺼기가 아닌가. 그 찌꺼기는 정말 많아. 정말 많은 것 같아요. 하나 버렸다 싶으면 또 나타나고 버렸다 싶으면 또와 있고 찐득찐득 해가지고 떼내면 또 붙어있고 그런 거를 느끼게 돼요. 아주 찐득찐득 해가지고 가마솥에 아주 굉장히 오래전부터 눌러붙어가지고 아무리 철수세미로 떼어내도 다 떼어지지 않는 것 같이, 그렇게, 진득, 진득하게 눌러붙어서 있죠. 근데 그거를 떼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다. 그거는 근본자리에 다시, 근본자리에 이것밖에 없다. 떼내는 거는 근본자리에 제 맡기는 거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매번 매번 반복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리고 뻔한 얘기도 같은데, 결코 쉽지 않은 과제이죠. 과제이죠. 피할 수 없는 과제가 아닐까. 오늘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포기하거나 좌절할 수, 그래도 포기하거나 좌절할 수 없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거고요. 적어도. 또 빠지더라도 기어이어 나오고 또 빠지면 또기어이어 나오고. 어쨌든 이제 생각도 조금 넣어서 요약을 한번 해봤는데 어떻게 들 느끼셨는지 듣고 싶네요. 후기를 할수 없는 게 음. 음, 둘이 아니잖아요. 다른 어. 생명체들하고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음. 제가 이 수행을, 수행을 실천하는 걸 포기하면, 음. 말하자면, 밥값도 못하는 음. <웃음> 그런 삶이 되니까, 빚지는 거라서, 음. 뭐, 너무 애쓸 순 없지만, 그래도 포기할 순 없고, 한발한발 한발 계속 가고 싶은 거죠. 그렇죠. 무리하면 안 되죠. 억지로는 안 되고, 포기하지 않는 네.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재밌는 얘기인데, 밥값을 해야죠. <웃음> 근데 잘 모르면서 또 애도 많이 써가지고, 사실은 진짜 그 뭐랄까, 에너지를 좀그 뒤에 엉켜놨다 그럴까? 음. 네, 그런 게 많아서. 좀 나대지 말고 가만히 있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음, 가만히 있으면서 할 일을 하는 거죠. 네, 속에서. 네. 가만히 있어도 할 일을 해요. 네. 산을 넘었지만 오지 않을 배를 기다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는 말들이 무슨 뜻인지 좀더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는 간신히 어떻게 넘어서 음. 야, 야호 하고 싶은데 또 물을 이렇게 만나듯이 또 다른 장애물이 나에게 오는 거죠. 내가 그, 그, 그 극복하지 못한 것들. 음. 그러니까 산 넘어 또 산이라는 표현하고는 조금 다른 거지만 일단 이제 모든 것을 다 어, 극복해야 되는데 하나만 극복하고 다음 거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 또 벌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음.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 가지 그 색깔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 했다고 끝난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둘셋넷또 해야 되는 거죠. 또그 소위 소위 말하는 무슨 운명론이라든지 결정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뭔가 그 하나로 결정된 것 같은 음. 그런 그 무지에 있었었는데 음. 이제 좀 이게 그 이제 좀 이제 뭘좀 약간 깨달은 거에 의하면 음. 이게 그 내가 타고난 어떤 운명 숙명 혹은 뭐 DNA 능력 뭐 이런 음. 것들이 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의 결, 결, 그 꼬린 지점이 하나 이런 게 음. 아니고 음. 산 넘고 물 건너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한겹한겹 한 겹, 어, 도달해 가야 하는 목표 지점들이 아주 다, 음. 몇 코스로 있어서 발달 단계가 음. 굉장히 음. 이, 좀 드라마틱하게 재미있게 많이 펼쳐져 있는데 그 준비되어 음. 있는 것을 운명이라고 말하면 마치 결정론처럼 보이고 그렇죠. 어, 내가 애쓸 필요도 없을 것 같고 하지만 음. 음, 수행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고 그래서는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나, 나에게 예정되어 있던 것조차도 맛도 못 보고 이루지도 못하고 그렇죠. <웃음> 그렇게 그냥 또 다음 생에서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음. 처음부터. 네. 대체로 동의해요. 그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운명 결정론 라는 부분은, 어, 어느 정도 자기의 과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참고가 되겠죠. 네. 그러나, 거기서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하죠. 그거는 네. 내 자신의 근본자리에서 하는 거죠. 각자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예 상당 부분은 동의해요. 아 신사님은 얼굴 보여주어도 되지 않나? 네. 네. <웃음> 감기예요? 감기가 좀 오는 것 같아요. 바람이. 오늘 바람 정말 어제 오늘 바람이, 바람이, 어제 바람이, 바람이 세요. 어. 네. 바람이 많이 불어요. 음. 나도 오늘 공원, 광장, 천변, 저수지, 천호지까지 돌았는데 네. 바람이 많이 불더라고요. 땀은 네. 안 나고 네. 됐어요. 네, 내 네. 화면에는 아직 기록 중이라고 나오는데 기록이 끝났나요? 아, 기록을 아, 예. 그러면 끝내죠.